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자, 당나라 말에 일어났었던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고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나라는 실질적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는 절도사 주선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자 각 지역에서 절도사들이 이번에는 자기가 한번 황제가 되어보겠다고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화북에서는 다섯 개의 왕조가 연속으로 교체가 되고 지방에는 열개의 절도사 정권이 성립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5대19개 시대라고 불렀어요. 자, 그것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절도사 조광윤이었고 그가 세운 나라 송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9세기에, 아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면서 어 당송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런 이야기들쭉 살펴봤고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주변 국가나 민족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투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 북베트남의 대월 같은 여러한 새로운 나라들이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 성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나라들이 10세기 이후에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서열 정리가 뚜렷하게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간의 군사적인 대립이나 충돌, 전쟁 등으로 인해서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었던 것이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음.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성립하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것이에요. 그죠? 특징으로는 천황이 지배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정부와 어, 쇼군이 지배하는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동존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천황은 어떠한 <웃음> 존재에 불과했다?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 실권은 쇼군과 무사들에게 있는 것이 막부 지배체제의 특징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어, 거란족의 요나라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 어, 이것도 수업했구나. 네, 네. 아, 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음. 자, 어, 야호강 상류에서 얄벼라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요 나라를 세웠어요. 요 나라가 성장을 하는 데에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한 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 연흘 1 6조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요나라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연흘 1 6조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를 놓고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음. 자 그랬는데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절도사와 같은 무관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문관들에게 권한을 주는 문치주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황제권은 안 강화되고 국내는 안정됐고 문화는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군사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송나라가 거듭 패배를 하다 보니 결국 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 하게 되느냐. 자, 두 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평화 조약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전 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자, 송은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렇죠. 매년마다 막대한 세폐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송나라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력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11세 1 1세기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거란족의 경우에는요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땅과 민족을 지배해야 되다 보니 하나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부족제 사회 유목민 사회에는 북면관제라고 하는 부족제의 방식으로 그리고 농경민 사회에는 이 남면관제라고 하는 주연제의 방식으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한편 11세기에 티베트 지역에서는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하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자이 서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어디를 장악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단기를 장악하였다. 동서 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들의 경우에는 송나라와 측봉과 교육의 조건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전쟁을 벌이게 되었었는데, 송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문치주의,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하, 자기보다 훨씬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끝끝내 승리를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송나라가 선택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뭐. 돈을 주고 사는 거였어요. 그죠? 세폐를 지급하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네. 응? 네. 이번 시간에 이어서 12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어, 만주 일대에서 여진족이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로는 아골타, 뭐 문제집이나 교재에 따라서는 아쿠타라고 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진 부족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다. 그리고 이후에 금나라는 송나라랑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후에 또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변경, 카이펌, 개봉이라고도 하는데 카이펑을 함락시켰으니그 사건이 정강의 변이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네요 어,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표 본 지도를 잠깐 좀 보자면은요. 자 원래 이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까? 오. 그렇죠. 거란족이 요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쿠타라고 하는 사람,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하면서 새롭게 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진족이 거란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죠. 새롭게 나라를 세웠다. 그들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아쿠타라는 사람이 금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너희의 지배를 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이 아쿠타라는 사람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서 그렇지 군사적인 재능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에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조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쿠타를 잡기 위해서 몇만의 군대를 보내느냐? 무려 70만 명의 군대를 보내요 당시 아쿠타에게는 몇명 정도의 군대밖에 없었느냐? 2만 명 정도밖에 군대 밖에 없었습니다 70대 이만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음, 그렇죠 음, 여진족이 이끄는 아쿠타의 군대가 70만의 요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라는 그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배하던 요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섭게 공격을 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여진족이 요나라의 집에 지배, 거란족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요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되자 제일 신난 나라는 어디였을까 아싸 족구나 너무너무 좋아라고했던 나라 어디였을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요 나라에게 말년마다 막대한 양의 세폐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송나라였던 것이죠. 자, 송나라는 이것을 어떤 기회로 생각을 했느냐? 요 나라에게 빼앗겼던 연운 16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송나라의 경우에는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금나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그렇죠 너네도 요나라 싫지 우리도 요나라 되게 싫어해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거는 여는 16주 다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밖에 안 된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요나라를 무너뜨리자 우리한테는 여는 16주에 일부만 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 앞으로 요나라한테 바치던 세패 매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송나라가 제안을 합니다 아쿠타이대답은 무엇이었느냐? 너네랑 동맹을 맺던안맺던 너네가 우리한테 세패를 주던 안주던 우리는 어차피 요나라 공격해서 멸망시킬 작정이었다 그런데 너네가 세패까지 주겠다라고 한다면 뭐 거절할 이유는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과 금나라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응. 자 그래서 금나라나 요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되고 송나라도 연어 신국주를 되찾기 위해서 요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다? 문치주의 국가였다 자신있게 아 이제 요나라 한물 갔네 라고 해서 생각해서 쳐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송나라는, 송나라는 싸울 때마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과 금의 연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그죠. 사실, 금나라 혼자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쿠타의 경우에는, 여느 1 6주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송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네, 지켰어요. 아쿠타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상남자라 그래야 되나? 남자 중에 상남자. 약간 요런 스타일에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예전에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요 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천주제의 생일이었어. 어, 이 사람의 이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 부족장들이 다 대표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거든. 어, 그러면서 이제 요나라 황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 우리 즐겁게 춤추자 춤을 춰서 나를 즐겁게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라의 지배를 받는 여러 부족장들이 다들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췄단 말이지. 근데 그중에 한놈만 춤을 안 추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 그게 바로? 아쿠다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왜 춤을 안 추니?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쪽팔리게 춤 같은 거출수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어, 천주자는 되게 열받지. 자신의 지배를 받는 고작 부족장 하나가, 황제가 춤추라고 는데 춤을 안 춰? 열받아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아쿠타한테 굉장히 힘이 센 동생이 한명 있었다고 해요. 어, 형을 구하기 위해서, 해와 기다려보세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곰을, 곰한 마리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쇼를 어, 보여줬다라고 해요. 음. 그래서 천조제가 기뻐하면서 그래 너의 동생을 봐서 내가 한번 용서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쿠타는 목숨을 거친,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조제는 그때 그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죠 바로 그때 살려줬던 아구다가 자신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남자 중에 상남자 같은 사람이 아구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요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송나라가 도움이 한테기도 안됐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해서 여는1 6주의 일부를 약속대로 송나라한테 줍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안 지켜요. 약속을, 약속을. 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왜안 지켰을까? 그냥... 응. 그 말... 왜안 지켰을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세패가 아까웠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나라가 연흥 1 6조를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 아, 송나라가 연흥 1 6조를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이 요나라 때문에 송나라가 얼마나 기죽이고 살았어. 그렇지? 그렇게 무서워했던 요나라가? 그렇지. 이렇게 빨리 멸망해버릴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금나라가 힘이 이렇게 강한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힘이 앞으로 더 세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송은 세패를 보낸다는 약속을 안 지킨 것 뿐만 아니라 금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금나라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들끼리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금나라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준비의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들켰어요. 금나라한테 들켰어요. 음. 자, 금나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기분, 게 지금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어,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났던 금나라는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을 받아서 송나라까지 쳐들어서 와 송나라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열을 멸망시키고 그대로 쭉 내려와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변경 개봉 또는 카이펑이라고 하는데 카이펑까지 함락시켜버리고요.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송나라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웃음>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송나라 황제가 사용했던 연호가 정강이었기 때문에 정강연에 한족의 황제가 오랑캐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붙잡혀간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자 그러면서 금의 경우에는 속의 수도까지 차지하면서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진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중국의 화북지역까지 차지하고 수도를 연경 베이징으로 삼으면서 이후에 12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실서는 금나라가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송나라가 멸망을 할때 송나라 황제의 동생이 극적으로 개봉, 카이펑을 탈출을 해서 양쯔강이 아니라 어,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오늘날 항저우라고 불리는 곳, 당시에는 임안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임안, 항저우까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나라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다? 남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남쪽에 성립된 송나라라고 해서 남송이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인 나라의 명칭은 남송이었을까? 음. 그냥 송나라였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남송. 남송이라고 불렀던 거고 남송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는 뭐라고 구분을 할까? 북송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해요. 이해되나요? 네, 송의 수도가 카이펑이었을 때는 북송 이후에 금나라에게 밀려서 이만 항조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남송이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2세기에 이렇게 송나라가 북송이 멸망을 하고 남송이 성립을 하게 되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만주에서부터 화북지역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정세의 변화가 12세기에 일어났다는 라 이야기가 되겠어요 왜남송까지 금나라가 정복하지 못했을까?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음. 인구가 통제가 안됐어요 네 일단은 땅이 굉장히 넓기도 했죠 또 음.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화북하고 강남지역의 기후적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큰 강을 몇 개를 건너야 되거든. 근데 알다시피 금나라 여진족은 뭐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아...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군, 해군역 이런 것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남송지역까지는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여진족의 금나라는 고려랑 서하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과 교육을 하는 등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네 넘어갈게요. 자이 여진족 역시 과거 거란족의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부족제의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화북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화북지역은뭘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경민들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과거 거란족의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성격의 땅과 민족을 동시에 지배해야 되다 보니 하나의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민족과 지역의 성격에 맞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송나라가 아니라 거란족의 요나라가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정책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방금 뭐였냐면은 음, 무엇이었냐면은 요거였어요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웃음> 자여진족이 사용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은 맹안 모극제와 주현제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맹안 모극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원래부터 이들이 자신들의 시족 조직이자 이 부족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식을 이 유목지역에 적용해서 통치했다는 라 이야기인 것이고요. 한족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경민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주연제의 방식으로 그들을 나누어서 통치하였다는 라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농경민은 주현재 그리고 유목민들이나 사냥을 하고 살았던 이런 부족민 사회는 에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원적으로 통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부족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었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농경민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스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통치를 하느냐 땅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넓은 땅을 도 단위로 나누고 그 아래 시군 단위로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구분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치를 해요. 왜냐하면 농경민들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크기를 나누면 그들이 통제해야 될 사람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나뉘어지죠. 그죠? 그래서 큰 땅덩어리에서 작은 땅덩어리 순으로 나누는 그러한 통치의 방식이 주현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부족민들의 경우는 어때? 이 사람들은 무엇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목 그죠 유목을 비롯해서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정 구분을 하기 위해서 땅을 나누는 거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족민 사회, 유목민 사회는 어떠한 식으로 행정을 구분하느냐? 함께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머리 숫자를 기준으로 행정 구분을 하는 게 유목민 사회 행정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이매한 모극제의 가장 최소 단위는 1 모극부였어.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300. 300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이동 생활을 하는 300집, 300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1 모극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10개의 모국부를 모으면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1맹안부라고 불렀던 거야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 금나라의 황제가 맹안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맹안이 10명의 모국에게 전달을 해서 황제의 명령이 <웃음> 최하위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통치체제가 바로 맹안모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자 그런데 이 맹암 모국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진족의 전통적인 시족 조직이자 무슨 조직이다? 군사 군사조직. 조직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는 황제가 내린 명령을 통해서 맹암과 모국이 모국부와 맹암부를 이끌면서 자기들 네. <웃음> 유목이나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군사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300호에서 100명의 모국군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집당한 명씩? 세집당 그한 명씩 군인을 선발을 해가지고 모국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평소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가 곧바로 군대의 지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메가는 10명의 모국을지휘하는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바로 변신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바로 연신족의 맹한 모극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걸로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부족민 사회에는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그들을 통치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농경민에게 적용할 수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농경민들에게는 기존에 그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주연제의 방식을 통해서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진족의 이원적 통치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음.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이들은 그들만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진 문자가 되겠어요. 자, 왜 이들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 표현할 수 있는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을까? 그 까닭은 왜 그럴까? 음.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은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을 동시에 지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족과 동화되기 위해서 굳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란족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표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자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진족들의 경우에도 굳이 한자를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여진 문자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마찬가지로 한자를 활용해서 만든 글자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한자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죠 불교로 송상했습니다. 왜 불교로 송상했을까?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뭐 걔네가 유교에서 뭐야? 응. 아. 어, 유교여는... 응. 유교를... 응. 그렇죠. 한족이 국가통치에 이용했던 유교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이 화의관. 중화사상. 그죠? 북방 유목민족을 뭐라고 비하하는? 오라케라고 비하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교를 활용할 수 없었고 그런 민족적인 편견이 없는 불교를 이용해서 국가의 통치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거란족과 마찬가지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갈까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확실히 점심 먹기 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수업은 이수업이 집중도가 확실히 다르네. 어, 원래 수요일 사교실이 굉장히 집중 잘 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3학년 모의고사 때문에 점심 먹고 사교질을 하다 보니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어떻게 허주 셋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카레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었나 보지?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어요. 응.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카레 돈가스야돈가스 카레야. 불... 카레, 동가... <웃음> 카레 돈가스 돈까스 카레. 카레 돈가스가돈가스 카레일까? 네. 그래 돈까스 카레가 더 맛있는데. 음. 아니, 만드는 뭐. 사람 마음이겠지 물론 어, 만드는 네. 사람 마음이겠지만 은 내가 봤을 때 카레가 메인이면 은 카레 돈가스고그렇지돈가스가 돈가스가 메인이면 돈가스 카레가 아닐까라는 생각를 들었는데 돈까스가 메인이죠 그래. 아 그래? 아니 오늘은 근데 돈가스보다는 카레 비율이 더 크지 않았나? 그래럴까 음.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송나라에서는 어떠한 내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어, 20분 정도 남았나요? 네할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세기의 송나라에서는 개혁이 시도됩니다. 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왕안석 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시도했던 개혁의 이름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부릅니다. 11세기의 송나라는 부국강병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왕안석의 개혁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이에요. 자 왕안석 ]은 북송대 그러니까 수도가 카이펑일 때송나라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인 사람이었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6살 7살 때 이미 과거 교제를 마스터했다라는 소문이 돌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합격하면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또이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자 당시 송나라의 황제였던 신종이 아 얘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네구나 얘에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개혁해보고 막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왕한성은 송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송나라의 상황을 개혁하고자 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송나라는 왜 개혁을 시도해야 되느냐. 송나라 지금 11세기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 요나라랑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네. 졌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화를 유지했나요? 세패를, 만날마다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서하랑 싸워서 이겼나요? 이기지 못했나요? 네, 끝끝내 네.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평화를 유지했어? 세패를 네. 주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평화가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돈이 많았던 송나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재정난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왜 재정난을 겪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한두 해에 끝났던 게 아니에요. 그죠 100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세폐를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100%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세폐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면 서도 모 오들어 가 그렇죠. 그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자 그러다 보니 이 송나라에서는 재정난을 겪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이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문제? 그렇죠. 첫 번째, 나라에 재정... 돈이 없는 문제와 두 번째, 군대... 군대가 약한 문제. 이두 가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한석의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다? 부국강병그죠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라는 것이요. 에 그것이 바로 왕 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됐을까? 잘안 됐을까? 잘안 그렇죠. 여기 보이다시피 당쟁으로, 격 당쟁이, 당끼리의 어, 당끼리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국력이 더욱 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하였느냐?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송나라의 왕한석이 추진했던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의 목표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나라의 부족한 돈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에 진짜 나라의 돈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송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왜 그런데도 나라에 돈이 없었느냐? 무엇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냐면? 빈부격차. 그렇죠. 빈부격차. 네.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송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면요. 나라에 돈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 많은 돈이 일부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나머지 전체 백성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요. 예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려면은 전체 대부분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걔네들이 뭘래? 세금. 세금을 잘 내서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그래야 걔네들이 군대를 잘 가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돈이 많은 나라인 건 맞는데 그게 일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세금을 잘못 내고. 그죠? 군대도 잘. 안 가서 그죠. 나라가 가난하고 군사력이 약화되는 게송나라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은 뭘 하고자 한 것이냐. 바로 그러한 소득 불균형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경제력을 분배시키려는 게 바로 이왕안석의 신법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해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땅이 많은, 대지주, 돈 많은, 대상인 이런 사람들의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축소시켜서 적은 땅을 가지고 농사짓고 살고 있는 소농민이나 적은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도 잘 내게 하고 군사력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왕한석의 신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잘안 되느냐. 왕한석이 이러한 개혁 정책을 실시해 나가게 되자 송나라 관료 사회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과 어느 쪽? 그렇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지게 돼요. 신법에 찬성하는 신법당과 그에 대해 반대하는 구법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송나라의 문인 관료들, 문신 관료들은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았느냐? 구법당 쪽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송나라의 대다수의 관료들은 어떤 사람들 출신이기 때문에? 네, 대지중, 네. 대상인, 집안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깎여나가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왜 송나라의 문신 관료들은 대다수가 대상인 대지주 집안 출신들이었을까? 네, 부자면 그 신경 안 쓰고 공부했을 때, 어. 그 약간 음. 부러운 사람들 좀 하면서 한. 네, 그렇죠. 그런... 자, 송나라 문치주의 국가였고 문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물론 과거 시험은 누구나 볼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는? 어. 없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한 나이 40 먹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어야 간신히 합격할까 말까 했던 게 과거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론 왕완석 같은 천재는 가는 집안이 가능해도 합격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렇지.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에 매진을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송나라 관료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대상인 대지주 출신들이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축소시키려고 가만히 봤다 안 봤다? 뭐안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법당들이 반대하게 되면서 신법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게 바로 당쟁의 격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종과 왕한석이 살아있을 때는 신법당이 그래도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신법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한석이 나이가 들어서 물러난다든지 신종 황제가 사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구법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과거에 시행했던 신법들 전부 다 백지화시켜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법을 추진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황제가 등장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신법당이 권력을 잡아서 구법당을 몰아내고 신법을 시행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은 그렇죠. 개혁은 온데간데였고 뭐만 남았다. 전천 정치적 혼란 당쟁만 남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신법이 시도된 결과 오히려 국력은 어떻게 되네?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왕한석의 신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사실 이렇게 꼬이게 된 데에는 왕한석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어이 사람이 워낙 천재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남의 말안 듣는 사람?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법당 쪽이 좀 반대를 하면서 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좀 타협하면 안 되냐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 일부만 하면 안 되냐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무식한 놈들 니네 나라,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끝끝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처벌한다거나 했던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왕한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한석이 딱 사라지자마자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격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역사적인 교훈을 좀 얻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얻어 봤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개혁하고자 하고 해보자라고 나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세력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진짜로 그 개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밥그릇 문제 때문에 개혁을 반대 하고 나서는 건지 냉정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훌륭한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왕한석처럼 이렇게 밀고 나갔다가는 그렇죠.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잖아. 그렇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존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또 개혁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한 5분 남았나요? 8분 남았나요? 10분 정도 남았나요?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이 성공하였다라고 한다면, 정당의 변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겠지만 왕한석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했고 그래서 금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북송이 멸망을 하고 남송이 건국이 되는 이러한 밀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만저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남송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송 초기에는 아니야 우리 아직 싸울 수 있어 옛 북송의 땅을 되찾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울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비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송나라의 영웅이죠. 한족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악비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이만 항조우에 관광을 갔는데 거기에서 뭘볼수 있었냐면은 악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족들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악비라는 인물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요. 송나라 군대가 무능하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훈련시킨 군대를 따로 조직을 합니다. 악하군이라고 해서 따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돈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군대를 바탕으로 화북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그 나라와 화북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악비의 활약으로 한때 빼앗겼던 북송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되찾는 데까지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해왔어요? 돈으로 평화를 유지해왔어요. 그렇죠? 이러한 악비의 방식이 불안한 겁니다. 별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대다수의 문신관료들이다 보니까 악비같이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질투가 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대다수의 송나라 남송의 문신 관료들은 전쟁을 꺼려하면서 예전처럼 세패를 주고 평화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자 진회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악비 제가 저렇게 자기 돈 털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열심히 싸우는 건 사실 지가 뭐하려고? 어지가 황제가 되려고 저러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악비의 경우에는 한참 한국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남성으로 돌아왔더니 바로 반란죄로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음, 한때 한족의 영웅이었던 악비 이런식으로 어처구니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음. 나중에 명나라 때 가게 되면서 악비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요. 악비의 무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악비의 무덤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악비를 모함했던 진회라는 사람의 부부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정확히는 꿇어 앉혀놨죠. 무, 어떤 자세예요 저거? 어, 저 양손을 뒤로 묶고 무릎을 꿇고 있는? 죄인의 자세죠, 그죠? 죽어서라도 악비에게 사죄하라라는 의미에서 악비의 무덤 앞에 저런 식으로 진회 부부의 동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이 철책 없었어요. 근데 왜 만들어놨을까? 어, 사람들이 지나갔때가이 나쁜 새끼가 맨날 이렇게 때리니까, 어, 뭐 치못 치게 하려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어, 선생님은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앞에 가보면은 침 뱉지 마시오라는 그런 간판이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국에 송나라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다?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남송 역시 그들에게 세패를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과거 북송이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할 때보다 남송의 상황은 좀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불리한 상황인가요? 과거 송나라 때보다 유리해야 불리해요? 유리한 상황은 불리한 상황이야. 네. 자, 송나라는 여기서 86주 가지고 싸우다가 맹약을 맺었잖아. 근데 지금 남성은 어때? 여기까지 밀리의 상황에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성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야? 불리한 상황이야?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나라에 바치던 것보다 세패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요나라와 송나라 사이에서는 그래도 송나라가 뭘 건질 수 있었느냐? 자존심은 건질 수 있었어. 송나라가 형, 요나라가 동생 이런 식으로 자존심은 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송나라가 누구의 책봉을 받았어? 그나라의 책봉을 받아서 누가 군이야? 금나라가 임금이고 송나라가 신하인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요나라의 관계보다 금나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자존심과 경제적인 이익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이후에도 두 나라 관계는 불안정해서 여러 차례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12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지선는 누가 주도해 나가는? 음. 여진족의 금나라가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송나라는 과거 화북지역을 지배하던 것을 금에게 빼앗기고 강남지역으로 내려와서 남송이 간신히 유지되는 이러한 상황이 동아시아의 12세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의 고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13세기로 넘어가서 몽골족들이 또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